화장주물아 아, 화장실 왜왜 주물러요? <웃음> 범아이 공주가 예쁘지? 네. 귀엽지? 예쁘죠? <웃음> 응? 할니 옛날에는 아기들 병원가서 낳았어요? 집에서 다라았어요 그럼 누가 받아줘요? 우리 집 자이너들은 영무 아, 나요 할머니 시대 때는 산부인과안 갔네요? 산부인과를 아, 안 갔네요. 제는구글쌈요 <웃음> 그래 그래. 옛날엔그 유통이 작그마 어. 이제 넣을 때가 되면 우리 도은뭐2여덟에았는데도 유통이 얼마 안 되었거든요. 음. 사람이 자꾸주물을잘자장우잖아 아, 많이 나오니까 농약을. 예, 맞아요. 그만해 줘도 뭐 다씩 이까를 해이필리를 드는 거야. 자꾸 오셔도 자꾸 종물을 야 된지. 음. 그때는 분유 없었어요. 어? 분유? 응, 아가그면 음, 음, 음, 만약에 조시 안나오지쌀나 어머나, 딴로을 티브어 가지고 밭 타가지고 그거양재기다 그러는데, 그거 밭밭래에다가그 냉장고가 있나? 뭐 있나? 오. 그걸로 이제 밥에 저가 밥물 고은 그 섞아가. 음. 그래, 음, 이기고 그랬는데, 뭐, 저쪽저 나들은. 음. 그래, 그백일를진거림에이기고 또, 누구 어디 있나? 그 그때는 삭까기 어, 이 이거, 아, 많거 아, 이거, 거 이거, 거 이거, 아, 이거, 거 아, 이거, 아, 이이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거, 아, 아, 아, 이거이 콩콩, 보리쌀이 n g 바 o l i c 다 are w r i t t 허지가 다 t t 고 n Banga, Tati Muko, l 그 n g in 콩 u r way to Kong Kong Kong Kong Kong Kong Kong k o n 기 k 어 n g Kong 네, 옛날엔 음. 사진기도 에래가돌 없어가지고... 사진기도 사진기도 사진기도 사진기그 사진기도 사진도 사진기도 사진기도 사진기도 사진도 사진기도 사기도사진 사진기도 사진사진 사진기도 사진기도 기도 사진기도 사진기도 사진기도 <웃음> 음, 음, 음. 깜짝놀놈아 어. 응? 소리 질러 왕아요 소리 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음. <웃음>